안녕하세요 시메뜸입니다. 오늘 체중은 52.5kg예요. 수분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지고 내일 중요한 촬영을 앞두고 오늘은 운동량도 더 높이고 식사 조절도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있어. 기 그,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아 어제는 뭐 먹었니 보라마? 어제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에 꼬바로우? 어 같은 거가 꼬바로우지? 탕수육 같은데. 어? 아니 나 꼬바로우 아니야 마라탕먹어 그거 하나를 시켰는데 많이 시켜는데 그걸 하루종일 먹었어요 어? 또 먹고 또 먹고 대람님 여기 올라가주세요 또 먹고 또먹좀 붙어 붙어 붙어 <웃음> 나사이 <사이에서> 들어와 로마 <웃음> 기다려 로마 기다려 꼬마 남산이가 꼬망이 옆에 있으니까 대왕이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앉아 기다려 남산! 양반이요 뭐 그거다 모델이다 야대람님 여기 올라가주세요 아 과자 먹고 왔는데 지금 제가... <웃음> 아그래 빨리 올라 <웃음> 정말 너무하다 지금 늦은 점심을 배달로 시켰고 배달이 오는 동안 보람이 땀낼 거예요 우리 대람이가두달 동안 지방을 몇 킬로나 찌워왔을까요? 너 60kg 넘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너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진짜? 수료 커피 100개는 할 거예요 어, 근데 나도 두간 힘들면 안할 거야 갈 보람이 오랜만에 왔다고 진수성찬으로 아주 진짜 <웃음> 얘네 리코타 샐러드에 닭다리살 추가한 거고 월남쌈그 다음에 타코 그 다음에 바질에다가 이칩 방토 사과대추 응. <웃음> 아 난리 난리 뭘를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 화 때문에 나? 저한테 <웃음> 그런 거지? 하다한에저그 거지? 야 <웃음> 로망? 로망? 아니라는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찍어서 마무리를 안할 뻔했거든요 오늘 일단 8천 걸음 걸었고 운동 기록을 살펴보면 아침에 필라테스가 지금 30분 정도로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 한시간 조금 안 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람이랑 아까 슬로버피 100개 한거 스트레칭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고 신랑이랑 저녁에 산책한 게한 40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이클을 또한시간을 탔습니다. 지금 체중을 재보니까 어딨고 52.3kg 정도가 나와요. 저녁은 이제 복근 라인이 보이고 자고 일어나면 51kg대일 것 같아요. 씻고 꿀잠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